탈색 없이 애쉬 염색 가능할까? 끌리는 대로 막 발라 발라 쉬기쉬기 대박! 좀빅 사이즈로 만들어줬어요. 부탁드릴게요 블루스 입지 않는 이 썩어버린 요흰 티로 갈아입고 왔고요. 그러면 어머어머 여러분 진짜 지금 너무 더워요. 바깥에 날씨가 좀 미친 것 같아. 갈아염색을 해볼게요. 지금 에어컨도 켜고, 자연광에서 촬영을 하는 거라서, 위장신 헬로크림 7CA 쿨 애쉬 컬러고요 탈색 없이 애쉬 가능한지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저는 염색약을 제조하고 올게요. 자, 안에 같이 들어있는 요 라텍스 장갑 아시죠? 우리 미용사 놀이할 때또 껴야 되잖아. 쫀쫀하게 껴줍니다, 장갑을요. 김간. 뚱뚱, 뚱뚱뚱, 뚱뚱뚱, 뚱뚱뚱, 뚱뚱뚱뚱. 뚱뚱뚱뚱뚱. 주님 수술 완료됐습니다. 항상자가 난이 염색약 장갑, 특히! 좀 빅사이즈로 만들어줬어요. 부탁드릴게요, 브레우스 라텍스 장갑 브라빅 지금 땀이 겁나게 나요, 존나게 나는데 땀이 나면 염색 잘안될것 같거든요? 흑발에서 탈색 없이 애쉬 염색 가능할까? 궁금해요. 살짝 우리 염색하신 분들은 아실만한 브랜드가 떠오르죠? 일본의 프레쉬라이트! <웃음> 비슷한데, 쉐키쉐키 흔들어 줄게요. Shake it, oh, shake it for me. 여기 튀어날올거 여기 잡고 흔들어. 양이 좀 적다잉? 아니, 통은 이만한데, 양은 한 이만큼밖에 없어. 뭐야. 이렇게 흔들어 주셨으면은, 남은 건 머리 에 차발차발 해주실 거야. 좀 짜가지고, 앞머리. 어 떨려. 진짜 얼마 만에 셀프 염색이야. 셀프. So, I wanna 셀 저는 이렇게 답답하니까 손에 겁나게 짜버려가지고 푸시푸시할게요. 어메 떨리는 거. 어메. 얼마 만에 염색이야. 오우. 염색 방법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해. 끌리는 대로 막 발라 발라 쉬기쉬기 대박. 그 벌써부터 안에서부터 끊기는 느낌이 드는데 막. 냄새는 그냥 우리 흔하게 아는 그 염색약 냄새가 나요. 벌써부터 막 이렇게 끊기려고 말랑하는. 빰바따 따따 또또또또또 네? 엄마가엄마가저 이렇게 짜가지고 그냥 바르는 게 편해요 솔직히 이런 거다 무용지물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고루고루 묻혀 묻혀 이 안에는 뭐 조만간 밀 거지만 그래도 그랜나로 이렇게 발라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어 두피 따가워 어머어머 어머, 어머 적응 못 해가지고 이 새끼 어머어머 어어탈어 어머, 어, 어. 탈색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따갑지? 어간지러막 너무 오랜만인가? 오 마이 가시 너무 아파 정신없어 오오 오. 그냥 머리통이 아픈디? 그냥 저는 이렇게 샴푸하듯이 진짜 발라줘요 과연 난 솔직히 애쉬 컬러를 바란 게 아니야 솔직히 애쉬 컬러를 바라지 않았어 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들에 있는 사이에서 뭔 말을 하는 거야 나, 나도 내가 말하는데 뭔말인지 뭐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냥 어두운 갈색 정도만 나도 좋겠어 지금보단 잘 갔으면 좋겠어 뒤를 하고 있는데 잘 발리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체크 체크 해줘 잘 됐나요? 잘 됐나요? 잘 됐니? 잘 됐겠지 뭐턴 이제 남은 거다 짜내가지고 머리통에 그냥 한 바가지 발라줄게요 오늘 영상도 뭔가 짧을 것 같아 항상 난 영상 찍을 때마다 길게 찍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손격이 너무 급한 건지 아주 그냥 영상이 짧아 버릴 것 같아 남아있는 것까지 끌어모아 젖먹도팀까지 짜! 그래서 이만큼 나왔다잉. 요거를 대가리에 차발차발 해준다잉. 헬로 버블 버블 버블 내가 닭으로 변신해볼게. 꼭게요! 썸네일.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탈색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따갑노잉. 머리, 머리, 머리가 머리 점점 뜨거워지는데 요거는 우리 깔끔하게 분리수거 해주시고잉. 왜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지? 뭘뭐 뭐 섞여서 나와? 7시 11분이고요. 한 30분 정도 대기해야 되니까 7시 40분에 머리를 감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따 만나요. 머리를 감고 고데기까지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어디 얼룩지거나 어디가 더 빠지거나 하는 거 없이 완전 예쁜 붉은 게 없는 애쉬 브라운이 완성됐어요. 박수! <웃음> 너무 예쁘죠? 지금 뭐 조명 없이 집에 불만 켜놓은 상태인데 요렇게 은은한 브라운 컬러가 나왔고요. 요 정도면은 성공인 것 같아요.